안녕하세요. 배우다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대로 한국어로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니다, 입니다, 습니다 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화할 때 해요,이에요, 예요, 예요, 아요, 어요를 써요. 뉴스에서 말을 할 때, 그리고 글을 쓸때 합니다, 입니다, 습니다, 비읍받침 리다를 써요. 해요와 합니다는 서로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배우다쌤은 운동해요. 배우다쌤은 운동합니다. 이에요, 예요는 입니다와 같은 뜻이에요. 배우다쌤은 선생님이에요. 배우다쌤은 선생님입니다. 이예요, 예요는 입니다와 같은 뜻이에요. 배우다쌤은 남자예요. 배우다쌤은 남자입니다. 아요, 어요는 습니다, 비읍받침 니다와 같은 뜻이에요. 배우다쌤은 비빔밥을 먹어요. 배우다쌤은 비빔밥을 먹습니다. 아요, 어요는 습니다. 비읍 받침 리다와 같은 뜻이에요. 배우다 쌤은 젓가락을 잡아요. 배우다 쌤은 젓가락을 잡습니다. 동사 끝에 받침이 있으면 습니다를 써요. 동사 뒤에 받침이 없으면 비읍 받침 리다를 써요. 배우다쌤은 불고기를 먹습니다. 배우다쌤은 집에서 잡니다. 동사 끝에 받침 리을이 있으면 리을을 빼고 비읍 받침 리다를 써요. 배우다쌤은 불고기를 만듭니다. 배우다쌤은 프랑스에서 삽니다. 배우다쌤은 운동해요. 배우다쌤은 운동합니다. 배우다쌤은 선생님이에요. 배우다쌤은 남자예요. 배우다쌤은 선생님입니다. 배우다쌤은 남자입니다. 배우다쌤은 비빔밥을 먹어요. 배우다쌤은 젓가락을 잡아요. 배우다쌤은 비빔밥을 먹습니다. 배우다쌤은 젓가락을 잡습니다. 배우다쌤은 불고기를 먹습니다. 배우다쌤은 집에서 잡니다. 배우다쌤은 불고기를 만듭니다. 배우다쌤은 프랑스에서 삽니다. 연습 문제 맞춰보아요. 합니다, 입니다를 쓰세요. 배우다쌤은 청소를 해요. 배우다쌤은 한국인이에요. 정답! 배우다쌤은 청소를 합니다. 배우다쌤은 한국인입니다. 합니다, 입니다를 쓰세요. 이것은 카메라예요. 배우다쌤은 공부해요. 이것은 카메라입니다. 배우다쌤은 공부합니다. 씁니다. 비읍받침 리다를 쓰세요. 나는 한국에서 삼겹살을 먹어요. 나는 낮잠을 자요. 나는 한국에서 삼겹살을 먹습니다. 나는 낮잠을 잡니다. 습니다. 비읍받침 니다를 쓰세요. 소금이 너무 짜요. 나는 공원에서 놀아요. 소금이 너무 짭니다. 나는 공원에서 놉니다. 한국어로 글씨를 쓸때 쓰는 표현인 합니다, 입니다, 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최고! 진짜 잘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어로 글을 쓸때 과거, 현재, 현재진행, 미래 시간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